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캠브리지 동아시아서 시간이 돌아왔네요, 그죠?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냐면은 10에서 11세기에서 12세기로 가면서 중국에서 몽골 초원 지역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 네. 기억이 나더라도 복습을 한번 하고서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계속 역사는 이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 지난 시간에 대략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세기 초에 어, 야오허강 상류에서 야유라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란 부족을 통합하면서 요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죠 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데에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영역을 차, 그 영역을 차지한 것. 그리고 말리장성 이남의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인 연운 16주라는 땅을 차지한 것이 그들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에 연운 16주를 바탕으로 남쪽으로 진출하고자 하였던 요아 연운 16주를 되찾고 싶었던 송나라의 충돌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송나라는 무슨 나라였기 때문에 문치주의, 문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군사력이 약해서 계속 졌어요. 그죠? 그래서 송나라는 그들과 세패를 주고 매년마다 경제적 대가를 제공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어, 맹약을 내셨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불렀었냐면 전연의 맹약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나요? 네. 네. 네. 자, 한편, 거란의 경우에는, 어, 몽골, 저, 저, 저, 유목민의 초원 지역과, 그리고 농경민의 지역을 둘다 통치해야 됐기 때문에, 남면관, 북면관제라고 하는 이원적인 통치의 방식을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11세기에 탕구트족과 송나라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었고, 마찬가지로 송나라는 그들을 이기지 못해서, 세패를 제공하고 평화를 유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12세기로 가게 되면서 만주일대에서 아구다 또는 아쿠타라고 하는 사람이 여진 부족을 통합하고 금이란 나라를 세웠어요. 이후에 요나라의 지배에 반기를 들자 송나라는 요 나라와 아, 요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금과 동맹을 맺고 함께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송나라가 금이랑 동맹을 맺을 때 했던 약속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여, 그렇죠. 저, 여는 16주의 일부를 되찾게 도와주면 세패를 주겠다라는 것이었어. 그런데 송나라가 그 약속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게다가 금나라의 내부 분열을 꾀하다가 금나라한테 걸리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열받은 금이 요를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송의 수도였던 카이펑까지 점령을 하면서 송나라의 황제들을 포로로 잡아갔으니 우리는 그 사건을 일컬어 정감의 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일 경우에는 만주에서 화북까지 차지하는 거대한 나라로 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편, 송나라는 망했지만, 이 카이펑이 함락될 때 극적으로 탈출했던 사람들이 이만 항저우에 가서 새로운 송나라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 송나라가 바로 남송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12세기, 12세기에는 그래서 금과 남송으로 나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진 역시 농경지역과 유목지역을 동시에 지배해야 됐기 때문에 이원적 통치 방식을 사용을 하였는데 부족민 사회에는 맹한 모국제라고 하는 기존의 시족조직이자 군사조직을 활용을 하였고 농경민 사회에는 주연제의 방식을 적용하여 통치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음. 자. 한편 송나라에서는 이렇게 요나라 서나라 어, 다시 요나하고 서하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여 그들에게 매년마다 막대한 물자 세폐를 제공을 하고 평화를 유지하다 보니 재정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개혁하고자 나섰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와, 왕 안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추진했던 두국강병의 개혁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은 신 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신법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송나라의 소득 불균형 문제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부를 분배하는 것이었는데 대지주 대상인 출신의 관료들이 거세게 반발하게 되면서 왕안석의 신법은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적인 혼란만 남기고 끝나버리고 말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송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금나라가 침입했을 때 그것을 막아낼 능력이 없었고 정강의 변을 겪으면서 화북 지역을 금액에 내주게 되고 남송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 이후에 남송이 금과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도 그 이전과 마찬가지였어요, 그죠? 매년마다 세폐를 주고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네네. 정리가 좀 됐나요? 네네. 네, 자 우리는 그럼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한반도에 있었던 고려 이들 국가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한반도의 고려와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영역을 차지하면서 고려와 국경을 맞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에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고려에게 친선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지도를 그려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한반도에는 고려가 있었고 중국에는 송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라가 발해를 멸망시키고 옛발해 영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요와 고려의 국경이 맞닿게 되었다. 그러면서 요나라는 발해에게 뭐라고 했다? 우리 어떻게 지내자? 사이좋게 지내자고 라 친선을 요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요나라의 경우에는 거란의 경우에는 왜 고려에게 사이좋게 지내자고 라 이야기를 했을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 그렇죠. 요 나라의 공격 목표는 고려의 송나라요? 송나라요. 그죠. 여는 16주를 바탕으로 더 넓은 중국땅으로진출 하는 것이 이요 나라의 공격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송과 고려의 사이가 어땠느냐? 좋아요. 좋아요. 이 둘의 사이가 굉장히 사이가 좋고 교류도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자, 왜 고려와 송나라 사이에는 이렇게 친선관계 그리고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은 잠깐 이야기했어요. 송나라 군사력은 약했지만 무엇을 발달했던 나라였다? 문화는 발달했던 나라였다, 경제력을 뛰어난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려 입장에서는 송이랑 사이 좋게 지내는 게 돈도 되고 배울 것도 많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송과 고려에는 이런 친선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요 나라가 마음 편히 송 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어. 왜?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그렇죠. 요나라가 송나라 공격할 때 고려가 와서 요나라의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송나라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너 나랑 사이좋게 지낼 거지. 나랑 송나라랑 싸우는데 끼어들지 않을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확인받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런데 고려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너? 싫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왜 고려는 거절을 했을까 거란을 적대시 적으로 대했을까 이유는 여러가지 밑에 써있습니다 첫번째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보면 알수 있듯이 고려라는 나라는 무엇을 계승한 나라인가요? 고구려.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어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태조 왕건 때부터 옛 고구려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진출하는 정책 뭐였어요? 북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어 그지 따라서 요나라는 정복의 대상이지 사이좋게 지낼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하나 더 있었습니다 어디였나요? 바래였어요 바레.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비록 나라는 다르지만 고려는 바래와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동족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민족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바래가 누구 손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요 나라, 거란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죠? 그러므로 고려 입장에서는 요 나라는 단 하나도 사이좋게 지낼 이유가 없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렇게 고려가 거란이나 사이좋게 지낼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봤나요? 네. 요 나라에서 고려에게 사이좋게 지내자고 고려에게는 희귀한 동물인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음. 그런데 고려 태조 왕건은 아 그렇죠 낙타 좀 불쌍하죠. 우리는 너네랑 사이좋게 지낼 생각이 전혀 없어 라고 하면서 개성에 있는 만부교라는 다리 밑에다가 낙타들을 묶어놓고 굶겨 죽였죠. 그리고 낙타를 선물로 가져온 요 나라의 사신들은 무인도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네, 그사건이 <웃음> 바로 만부교 사건이에요너네랑은살사이 사람은 이이사도없다 사람은 사람사건 바로 사부교사건이었다이이사한국사시간이이런거 배웠죠? 네,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나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나왔나? 음. 아무튼 일학기 어, 때 아마 한국사 앞부분은 굉장히 빨리 배워서 기억이 잘안날 수도 있어요. 음. 자 아무튼 이렇게 고려가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나의 제안을 거절했어. 요나라 거란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 그렇죠. 어,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거죠 그죠? 자 그래서 너희가 우리랑 사이좋게 지낸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감히 우리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밟아주겠어 라는 이런 마음을 먹고 침입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993년에 있었던 소선영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끄는 1차 거란족의 침입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선영이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그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나섰던 인물이 있었어요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서희라는 사람이었죠 그죠? 서희가 나서서 단판 외교 또는 외교 단판을 버리게 됩니다 자 이때 어이구 자 이때 요나라가 고려를 침략을 하면서 겉으로 내세웠던 이유, 명분은 무엇이었느냐. 옛 고구려의 땅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요나라의 땅이다. 그러므로 고려가 가지고 있는 옛 고구려의 땅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이런 것을 이유로 내세워서 고려를 침략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한 억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위해서 쳐들어왔다라고 이제 내려왔다. 소순령이 요구를 하자. 당시 서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나라 이름을 봐라. 니네는 요나라고 우리는 고려 아니냐. 그러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는 누구냐. 우리 아니냐. 그러면 옛 고구려 땅을 내놔야 되는 쪽은 우리냐 니네냐. 니네가 오히려 옛 고구려 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소손형은할말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없어요. 꿀먹은 벙어리가 되죠. 그죠? 자, 그때 서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요. 사실 니네가 쳐들어 목적을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를 정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뭐? 그렇죠 송나라랑 싸우기 전에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해 우리가 뒤통수 치지 않기를 바라는 목적에서 쳐다놓은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우리도 너네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너네랑 사이좋게 지내려면은 이렇게 가서 가지고 안녕 너네 잘 지내니 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해야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땅이 우리 땅이 아니다 보니 여기에 살고 있는 여진족들이 불안해서 우리가 너네랑 마음 편히 사이좋게 지내지를 못하겠다 여기 땅만 우리에게 준다면 우리는 마음 편히 너네랑 왔다 갔다 하면서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 서희가 요구했던 땅이 땅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죠.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강동육주라고 불리는 땅이 되겠죠. 그죠. 강동육주 땅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소전영은 곰곰이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앞으로 마음편히 요 나라가 송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는 땅은 매우 매우 넓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은 땅을 여유롭게 얻을 수 있다면 고장 요만한 땅 정도 고려에게 주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 충분히 남는 장사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말 너네 이 땅을 주면 송나라랑 관계를 끊고 우리랑 사이좋게 지낼 거지? 라고 물어보니까 서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래, 주기만 해. 그렇게 할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소선영의 경우에는, 어, 오케이. 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동 6주를 고려에게 주고 소선영의 경우에는, 협상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음을 만족해 하면서 서희한테 큰 선물도 주고 룰루랄라 하고 돌아가면서 요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1차의 침입은 거란족이 침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거 선이 불안정하다 응. 네, 거란의 침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려가 강동 6주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얻으면서 끝났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과연 이 강동 6주를 얻고 난 이후에 고려는 요나라랑 사이좋게 지냈을까? 그렇지 않았다 라는 것이죠. 자, 일단은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게 고려에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이득이 되어 그죠. 그런 관계를 끊었다 끊지 않았다. 끊지 않았어요. 그죠? 돈이 되고 배울 게 있다 보니까 고려왕 고련왕,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친송적인 정책, 비공식적인 교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 강동 육주 지역에다가 성벽을 쌓는 등의 요새화 작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벽을 쌓는 등의 요새화 작업을 이룬다는 건뭘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니네 처들어오면 여기서 맞서 싸우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 나라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니네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은 우리가 약속했던 거 어길 거면 은 강동 6주 다시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고려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좋다 뺏는 게 어디 있어? 싫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고려에게 속았음을 알았던 요나라 거란의 경우에는 두 차례 더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2차 3차에 걸치 요나라의 침입을 고려가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2차 침입 때는 여기까지, 아, 여기 개경 수도까지 3차 침입 때는 그 거의 그 비슷한 여행까지 오면서 사실 고려가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1차 침입 때는 양규 장군 3차 침입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처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거란족에게 큰 피해를, 큰 피해를 입힘으로써 그들의 침략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라는 끝끝내 마음 편히 송나라를 공격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끈에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요나라와 아, 송나라 사이에서의 전쟁이 꽤 오랜 시간을 끌게 되었던 것이고 두 나라 사이에서 전연의 내냐 같은 것들이 맺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려가 계속해서 요나라의 침입을 막아줬기 때문에 세 나라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응. 자그 뒤에 고려는 더 이상의 요나라와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조공관계를 맺으면서 평화를 유지하게 되어 하지만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또쳐들어올지 모른다는 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을 따라서 긴 장성이 성벽인 천리장성을 만드는 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것이 11세기의 고려와 요나라의 관계였다는 라 것입니다. 되셨나요? 어려울 거 없죠. 그죠? 확실히 한국사 시간에 한번 배웠던 내용 동아시아사 시간에 또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되죠. 그죠? 네. 음. 넘어갑시다. 자, 12세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12세기 알다시피 만주에서 여진족이 성장하면서 금나라를 세웠던 시기가 바로 12세기였습니다. 그죠? 옆에 사람 좀 쳐주세요. 한 대. 음,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음. 뒤로 동소 같았으면 뒤에 나가서 서 있었을 텐데 뒤에 있는 책상이 점령되어 있어서 못 나가고 있네. 음. 음, 네. 자, 12세기의 여진족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진족. 원래 이 사람들을 뭐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면은 수력. 사냥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유목도 굉장히 규모가 적어. 얘네들은 거의 사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이 풍족했을까? 풍족하지 못했을까? 그렇죠 풍족하지 못해요 생필품이 늘 부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을 때는 고려에게 와서 고려를 형님의 나라 또 심할 때는 부모의 나라로 부르면서 생필품 같은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힘없는 부족이 바로 여진 부족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12세기 가게 되면서 이들이 점차점차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고려가 슬슬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싹을 밟아놓을 필요가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윤관으로 하여금 여진족을 정벌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윤관 장군이 자신있게 군대를 이끌고 여진족들을 정벌하러 갑니다 처음에는 갔다가 와장창 깨져요 왜냐면은 드넓은 만주벌판에서 여진족이랑 싸워야 되는데 여진족들은 말을 타고 다니고 있어요 대다수의 고려군들은 걸어다니는 보병이었어 그러다보니까 기동력에서 차이가 나서 만주벌판에서 여진족이랑 싸우면 자꾸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배를 바탕으로 여진족... 아... 여, 이 윤관... 아, 왜 이렇게 말이 꼬이지? 아... 음. 윤관 음. 윤관 장군이 어, 여진족이랑 싸우려면 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진족과 싸우기 위한 기병이 중심이 된 특수부대를 조직합니다 그 부대의 이름이 바로 무엇이었어요? 별부반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진족을 위한 맞춤형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여진정벌을 나서게 되고 이번에는 여진족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아홉 개의 성을 쌓았으니 우리는 그 성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동북구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자, 모의고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이런 시험 때 동북구성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렇게 물어볼게요. 강동육주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왜냐하면 강동육주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동북구성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유. 안 나와요. 왜냐면은 여기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동북구성의 위치가 어디였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것이에요. 자 어쨌든 이 고려가 여진족을 내쫓고 거기에 아홉 개의 성을 쌓았는데 거기는 여진족들의 고향이 있는 곳이었단 말이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여진족들이 끊임없이 그동북 구성 지역에 와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고향을 돌려주세요. 여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고려 만잘들 테니까 제발 우리의 고향을 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고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들을지도 않으니까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동북구성을 다시 빼앗으려고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아, 아까는 우리가 미쳤나 봐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그제 진짜로 말잘 들을게요. 이런 식으로 또 간청을 하기도 해요. 고려 입장에서 이 여진족의 이러한 행동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귀찮기도 했고요. 왜냐면은 동북구성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경제적 가치가 있는 땅일까? 농사가 잘 되는 땅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진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9개의 성을 쌓긴 했지만 이 9개의 성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거기에 언제 여진족이 쳐들어올지 몰라서 항상 많은 숫자의 군대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먹을 식량을 남쪽에서 계속해서 실어다 날라야 되는 거야. 너무 부담이 큰 거야. 음. 그래서 제네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한번 믿어볼까 돌려주면 어떨까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윤관 장군이 나서서 말래요 니네가 쟤네랑 안 싸워봐서 그래 쟤네 저땅 돌려주면 장난 아니게 될 거다 절대로 돌려주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진정벌 이후에 잘나가는 윤관 장군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윤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동북구성 성은 허물어뜨리고 땅만 여진족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윤관 장군은 화병이 나서 죽어요. 너무 열받아서 자신의 필생의 업적이 사라져서 너무 열받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윤관의 예언은 그 이후에 그대로 시행이 되죠. 옛 고향을 되찾은 여진족들이 이후에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금나라를 세우고 요나라 멸망시키고 북송까지 멸망시키면서 화북까지 차지하는 대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다시 고려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우리가 힘없고 찌질할 때는 너희를 형님의 나라, 부모의 나라로 부르면서 말을 잘 들었지만 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으니 이번에는 너희가 우리를 섬길 차례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려에게 무엇의 관계를? 사대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 고려 내부에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으로 대립을 해서 나뉘게 되는데 결국 받아들여요. 이때 당시에 고려의 지배자가 누구였느냐? 이자겸이라고 들어봤나요, 혹시? 네. 네. 어, 경원 이씨 그지 당원이시 외척 출신으로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자겸 금과의 전쟁이라도 벌어지게 되면 혹시나 자신의 권력에 금이라도 갈까봐 우려가 되었던 거예요 굳이 뭐로 저렇게 큰 나라하고 싸우느냐 하 나라를 해주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군신관계를 받아들이고 금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고려도 중반으로 가면서 초창기의 북진정책 고구려 계승의식 이런 것들이 점차 약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제 제안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와는 관계없이 송나라 또는 이후의 남송과의 관계에서 고려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 문화적인 배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바다를 바탕으로 해상교역 및 문물교류를 지속하는 모습이 고려와 송나라 사이에서 남송 사이에서 꾸준히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되셨나요? 네. 네,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10에서 11세기 12세기 동안 중국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한반도의 고려와 그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50분에 끝나는 거죠 그죠? 네. 네. 네, 우리가 수업이 빠지는 날들이 많아서 진도가 조금 급해요. 그래서 덕분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구반에서도 수업을 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도를 좀 맞춰야 돼서요. 또 수행평가하는 시간도 한시간 빼야 되고요. 이래저래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까지 진도를 빡세게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합시다. 알겠지? 네, 네 오늘도 화이팅. 음. 자, 13세기로 가보도록 할게요. 음. 자 10에서 11세기는 거란족의 전성기 12세기 여진족의 전성기였다라고 한다면 13세기는 드디어 몽골족의 전성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몽골제국 몽골어로는 예케 몽골울루스가 성립하는 시기 바로 13세기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테무친이라는 인물이 1206년에 몽골계 부족들을 통합하면서 몽골의 부족장회의 쿠릴타이라고 하는데 몽골의 부족장회의 쿠릴타이에서 그들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인 칭기스 칸으로 추대가 됩니다. 칭기스 칸은 그 사람 본명이 아니에요. 본명은 테무친이고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칭기스 위대한 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자칭기스카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 어 흑수저 출신의 성공의 표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부족장이기는 했는데 다른 경쟁 부족과의 갈등을 겪다가 독살당해서 죽어요. 그래서 부족장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서 칭기스이 태무친 태부친의 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부친은 자기 엄마랑 동생들이랑 만주 초원 지역에서 쥐잡아 먹으면서 정말 간신히 간신히 근근히 힘들게 어렸을 시절을 살아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서 와이프 쪽 부족들의 도움을 얻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힘을 되찾기 시작을 하고요. 군사적인 재능이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어서 하나 둘씩 몽골의 여러 부족들을 통합해 나가게 되면서 13세기 초에 전체 몽골 부족들을 통합을 하고 그들을 이끄는 칸의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이었다고 라 해요. 하지만 굉장히 현명하고도 또 용맹한 지도자였다고 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알다시피 징기스칸의 경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징기스칸이 이렇게 빠른 속도의 정복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이냐. 일단은 징기스칸 개인의 능력이 뛰어났던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만들었던 만들었던 <웃음> 만들었던 천호제, 백호제라고 하는 그들의 군사적 기반, 조직 자체가 굉장히 뛰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 맹한 모극제 배운 기억 나나요? 유목민들의 경우에는 땅을 기준으로 행정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왜냐면 하 이동생활 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행정 구분한다 그랬나요? 그렇죠. 함께 이동해 다니는 머리 숫자, 인구 숫자로 구분한다 그랬지, 그지? 맹한 모국제는 그래서 300집을 하나로 묶고, 3000집을 하나로 묶어서 맹한부 모국부, 맹한부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죠? 음. 자, 징기스칸의 경우에는 더 작게 나눴습니다. 10집을 묶어서 10호라고 하고, 10집을 이끄는 장을 10호장이라고 했어요. 10호장 10명을 이끄는 사람이 100호장인 거야. 그리고 100호장 10명을 이끄는 사람이 천호장인 거고, 이 천호장은 바로 징기스칸 집속의 부하인 거죠. 그래서 징기스칸의 명령을 내리면은 천호장에서 백호장에서 십호장까지 열명 단위에게까지 황제 칸의 명령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이 바로 천호제, 백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네. 네. 자, 이게 굉장한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부족 단위로 이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3월달에 이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왕이나 황제가 있어도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부족장이 중요하지 나랑 같이 이동생활 하지 않는 왕이나 황제는 별로 안 중요하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부족단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뭐라 그래야 되나 부족이기주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유목민족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징기스칸이 여러 몽골 부족들을 통합을 했어 그래서 쟤네랑 싸우자 진격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걔네가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 그래서 우리 부족이 얻는 게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징기스칸 어떻게 했냐면은 기존의 부족들을 전부 다 해체시켜요. 그리고 10의 제곱 단위로 부족을 재조직한 거지.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천호장, 백호장에는 기존의 부족장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앉을까? 아, 그렇죠. 징기스칸에게 충성하는 사람, 군사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천호장, 백호장으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 부족이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는 이런 일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안, 안 나타나겠죠. 그죠 몽골 부족 전체를 징기스칸의 의사에 따라서 10명 단위까지 움직일 수 있는 효과적인 조직을 만들어낸 게 바로 천호제백호제라고 하는 군사적 기반이었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음.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 또한 천호장, 백호장의 아들들로 구성이 된 친위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만명 정도가 되는 보디가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의 자리에 오르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 세력들도 무지무지 많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의 부대를 만들었어 그게 바로 친위대인 거예요 어 그래서 자신의 권력기반을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활발한 정복활동을 벌였던 이 그가 바로 징기스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음. 음. 자 징기스칸의 첫 번째 공격 목표가 된 나라는 바로 어디였을까? 그것은 바로 서하였다라는 거죠 왜 서하를 제일 먼저 공격을 했을까? 이유는? 가깝고요 또 비단길 아, 그렇죠 작은 나라에서 약하기도 했었지만 은 서하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비단. 비단길 지역을 차지하고서는 비단길 무역을 독점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징기스칸은 바로 거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몽골 구조 용맹하고 전투력은 뛰어나지만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안, 안 돼요 안 돼요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돈이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 돈줄을 누가 주고 있었던 거예요? 서하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죠그 서하를 공격을 해서 조공을 받다가 나중에는 아예 멸망을 시켜버리고 서하 전체를 정복해버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힘을 길러서 어디를 공격을 하느냐 금나라를 공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몽골족이 등장하기 전까지 동아시아의 유목민 세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금나라였거든 그래서 금을 공격을 해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킵니다 금나라는 몽골족의 공격을 받아서 원래 수도가 북경 베이징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옛 송나라의 수도였던 개봉 변경 또는 카이팡으로 수도를 옮기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크게 위축이 되자 징기스칸은 다시 말의 머리를 서쪽으로 돌려요. 뭐하기 위해서? 아까 서하를 차지해서 비단길을 여기까지 차지했잖아. 그지 나머지 비단길도 다 차지해야죠. 그렇죠? 계속 서쪽으로 진출을 해서 나머지 비단길 지역까지 장악을 합니다. 이 쪽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서아시아 지역에 가게 되면 은 호라즘 만국 또는 호라즘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저기 지역까지 정복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 출발해서 어, 이 서아시아 지역까지 이르는 비단길을 몽골족들이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무역의 이익을 바탕으로 전쟁 비용을 마련해서 활발한 정복 활동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이후에 징기스칸은 금나라가 다시 몽골족을 공격하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동쪽으로 돌아오다가, 나이가 많아서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몽골족들의 정복 활동은 그의 아들이나 손자들에 의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징기스칸에게는 몇 명의 부인이 있었을까? 여담이요. 아, 고작? 300, 5 <웃음> 어? 아, 300 조금 더 써요. 네, 대략 한 400명 정도의 어, 부인이 있었다고 라 합니다. 약간 좀 지금의 기준을 봤을 때는 좀욕먹을 만한데요. 약간 이런 타입이었다고 해. 자기가 이제 어떤 전쟁을 끝내서 새로운 지역이나 국가나 민족을 정복을 해서 그러면 은그 지역의 대표 여성 있잖아요. 제일 예쁘다고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공주나 왕비 이런 사람들 자기의 부인으로 그때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트로피 모으듯이 이렇게 이제 부인을 확보했던 어, 인물이라고 해요. 아, 물론 진짜로 사랑해서 결혼한 여인은 따로 있고요. 음. 我 여담입니다만 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교과서에도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들 좀 이해를 하려면 요거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몽골군이 그렇게 짧은 기간 안에 넓은 지역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이들의 뛰어난 기마술을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유목민족들 중에서도 몽골족들의 경우에는 기마술이 말을 타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이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말을 타고 있는 게 전부 다 뭐예요? 네, 어린 애들이네요. 그래서 그렇죠? 얘네들을 말에서 태어나서 말에서 죽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말에서 타서 죽을 때까지 말 타는 사람들이에요. 말 다루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 몽골족들이 살았던 초원 지역의 경우에는 유목민들이 살았던 초원 지역 중에서도 굉장히 춥고 건조한 지역이에 아주 극한의 기후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몽골족들이 타고 다녔던 말들의 경우에는 적응력이 뛰어나요. 웬만큼 덥고 춥고 건조해서는 안 죽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갔다 놔도 잘 달리는 말이 바로 몽골들의 몽골족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의 기동력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되셨나요? 네, 몽골 초원 지역에서는 아주 뛰어난 품질의 철광석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가벼운 목장으로 사냥하면서 살다가 전쟁이 터지면은 철갑을 두른 철기병을 구성을 해서 전쟁터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뭐랄까? 탱크 한 대가 돌격하는 것에 효과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철갑을 들은 기마병이 달려와서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보병 열대 명이 날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굉장한 파괴력을 가진 그런 기병 집단이 있었다라는 것도 그들의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세 번째, 자 이들은 약육감식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의 논리를 따라요. 누구의 아들, 부족장의 아들, 혈통이 좋다. 이딴 거 아무쓸모가 없다. 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실력 위주로 지위를 차지한다. 징기스칸의 아래에 있었던 천호장, 백호장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 올라간 사람들이나? 전부 다 실력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다른 부족 출신이건, 다른 민족이건 상관없어요. 실력 있는 사람은 승진합니다. 이런 것들이 몽골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연한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유능한 지휘관들이 많았다는 것도 어, 이유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특히 징기스칸테이 몽골족들이 서시아 지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이 굉장히 컸느냐? 이른바 그렇죠 서역 상인들의 도움이 굉장히 컸어요 비단길을 통해서 왕래하면서 장사를 했던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탈리아 출신의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몽골족들의 정복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통역해주고요 낯선 땅에 와서 기구나 지형에 대해서 모를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스파이 같은 것도 하고요 또 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몰랐던 몽골족들을 위해서 돈 계산 같은 것도 다 해줬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역 출신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이해되나요? 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왜 이탈리아 상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몽골족들의 전국활동을 보았느냐그 까닭은 아니, 상인이니까. 무엇을 원했기 때문에? 교육료. 안정된 교역로를 확보하길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이렇게 비단길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이제 유럽이고요. 여기가 이제 중국이라고 칩시다. 자왜 그랬느냐. 굉장히 먼먼 길이고 긴 길이다 보니까 사실 이 길고 긴 비단길이 하나의 나라의 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나뉘어서 차지되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서역 상인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할때 편했을까? 불편했을까? 불편했왜 불편했을까? 아, 그렇죠. 국경을 넘을 때마다 통행료 내야 되고요. 물건 검사 받아야 되고요.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죠? 게다가 중간에 있는 이 나라랑 이 나라랑 전쟁이라도 벌어졌어. 그러면은 길이 아예 숨겨버리잖아요. 그죠? 중간에 장사할 길이 아예 막혀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서하같이 뭐 해버리냐? 서하철럼고 뭐? 독점해버리는 거야. 여기서는, 여기서부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사할 수 있어. 너네 여기서 물고 내려놓고 가. 라는 식으로 나와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상인들은 무엇을 원했다? 음, 하나의 나라에 의해서 동서교육로 전체가 확보되고 안정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누구로부터 보았다? 몽골족으로부터 본 겁니다. 그래서 몽골족들이 서쪽으로 진출할 때 서역 상인들이 통역도 해주고 돈 계산도 해주고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한참 뒤에 쿠빌라이 칸데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 이 있죠? 이탈리아 출신의 상인이 마르코 폴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서역 상인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덕분에 몽골 제국에서 이 서역 상인들의 경우에는 생목인이라고 불리면서 제2의 지배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생목인이라고 불렀을까? 생목인 한자로 어떻게 쓸까? 이는 사람인자고 색! 색. 네, 칼라색자예요. 목. 눈목자입니다. 서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눈... 아, 눈동자가 파란색이거나 노란색이나 거 갈색인 경우이 있잖아. 요 그지? 눈에 색깔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생목인이라고 불렀어요. 음,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 사진을 보고서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자면 이거 뭔것 같아요? 뭘까 이거? 부적? 응? 부적? 아니에요. 으, 뭘까요? 네, 소고기입니다. 소를 잡아서 고기를 저렇게 잘게 잘라서 집 천장에다 매달아서 동결 건조시킵니다. 그러면은 마치 육포처럼 소고기가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서 쫙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소한 마리 잡으면 소한 마리 분량의 고기가 요만한 백팩 두개 정도에 들어갑니다. 왜 이런 걸 만들까? 안 먹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만들까? 맛있어서. 맛있어서? 아, 맛은 별로 없대요. 아, 보관하기 좋기도 한데. 내가 원한다면 아니야. 왜 그럴까? 어, 어 그렇지, 먼거리를 이동을 하려면 부피가 큰 식량, 무거운 식량 들고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장거리 원정을 떠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휴대하기 좋은 전투식량 같은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이동하는 생활에 있어서의 뛰어난 노하우를 가진 집단들이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 되시나요? 네. 이후에 징기스칸의 아들들, 손자들, 후손들에 의해서 몽골족들은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그로 인해서 더 활발한 동서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